네, 저는 내관리한다. 네, 안녕, 금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오일류와 필터, 냉각수처럼 관리가 필요한 부품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결국은 자동차의 수명을 연장하고 이런 습관으로 인해 안전운전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교환 주기처럼 정해진 매뉴얼이 있거나 또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품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 쉽게 관리가 가능한 것들이지만 육안으로 확인이 힘든 부품들도 많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조금씩 자동차의 수명을 단축시키다가 급기야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기겠습니다. 됩니다. 그런 잘못된 습관들 중한 가지가 브레이크와 관련된 것인데요. 급브레이크와 내리막길에서의 잦은 브레이크 사용방법도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주차시 주차브레이크의 사용방법입니다. 경사진 곳에서야 당연하지만 혹시 여러분은 평지에서 주차브레이크를 해야 된다와 안해도 된다 중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평지에서의 올바른 주차브레이크의 사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비요 보통 주차를 할때 변속기 레버를 P에 위치시키지만 의외로 P기어의 원리를 잘 몰라 그 기능을 무척 과신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P기어가 어떻게 차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인지를 짧게 알려줄게 변속 레버를 P에 위치하게 되면 변속기 내부에 금속으로 된 파킹폴이라는 작은 고리가 파킹기어의 여러 홈중한 곳에 걸리게 되면서 기계적으로 차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원리인 것이고 만약 파킹고리가 없다면 중립 상태와 같아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간혹 P에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때. 때 사체가 덜컹 하고 움직였던 이유가 바로 이 파킹 폴이 파킹기의 홈에 정확히 체결되지 않았다가 끼워지면서 그런 현상이 생겼던 거지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차량의 무게가 보통 1.5톤 전후인데 만약 경사로에서 사체의 무게를 조그만 금속 조각이 지탱하고 있다면 당연히 미션에도 무리가 갈 테고 같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파킹 폴이 빠지거나 파손이 된다면 그 이후는 보질 않아도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차 브레이크가 필요한 것이고 그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작동을 시키게 되면 뇌네 바퀴 중동 바퀴가 아닌 나머지 두 바퀴를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인데 그런 평지에서는 과연 주차 브레이크를 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물론 평지에서는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당연히 문제가 없지 하지만 육안으로는 평지처럼 보여도 경사로일 수 있고 또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금속골인 파킹폴의 내구성이 조금씩 문제가 생겨 갑자기 부러지거나 파손이 되면 아주 작은 경사진 곳에서도 차가 불러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평지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야 또 자동차 제조사들조차도 평지에서 계속 버텨줄지 여부를 완전하게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평지에서도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 단, 이중 주차 시에도 주차 브레이크를 채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요즘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일반적이어서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것을 별로 신경 쓰질 않아도 되기는 하는데요.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평지, 경사로 구분 없이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가알다 수고했어, 동티 t v